앉아 근데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야? 별거 아니야 신경쓰지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하다 자기야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아가리 닥쳐 그, 미친아곽죽버리자 어, 어, 진정하십시오 대령이 그래! 그래! 좋아 계속해 나한테 명령하지마 이제 이 동네 귀 새끼들도 나한테 찍소리 못해 란네이 여자도 군인이었어 같은 무대에 있었지 군대는 달랐지만 자주 봤지 자긴 진짜 거칠었는데 어? 러스 파케로스 우리 팀은 깔끔했어 세뇨레스 세뇨라스 라라냐의 보스를 치기 전까지 기억해? 잘 기억하지 네 임무는 라라냐의 간부를 도시에서 몰아내는 거였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 그래 몰아냈지 네가 바로 라라냐의 간부였으니까 난 조용히 보스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그 새끼는 감옥으로 갔어야 돼 보스를 죽이고 그 자리를 뺏었다 그 자리를 비워둘 순 없으니까 내가 채운 거야 레스알마스를 위해서 라스알마스의 질서를 바로잡을 군인이 필요해 카르텔이 아니라 넌 군대를 배신한 거야 전우들까지 버리고 왜 그랬어? 몰라 물어? 그쪽도 계약으로 움직이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 카르텔이 왜 테러범을 보호해줬지? 테러가 돈이 좀 되거든. 보험이랄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네가 맨날 뒤통수를 차맞는 거야, 이 꼴통 새끼야. 대가리가 그렇게 안 들어가냐? 테러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누가 마약에나 신경쓰겠어 그리고 그테라범이랑 미사일을 찾고 싶으면 내가 필요할걸?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얘긴 니들끼리라 해 달라질 건 없잖아 그래! 다돈 같지! 천연이랑 거래하지마 좋게 안 끝나 이제 사실을 말해줄 땐것 같은데 미사일 위치와 테러 목표, 핫살이 있는 곳 10초 안에 얘기하면 좋게 가고 아니면 어디 하나 자르고 시작할까 하는데 어때? 목표는 몰라 물건 옮기는 것만 하기로 했어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돌아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야 좋아 그때까지는 여기서 딱 기다려. 신문을 통해 좌표를 확보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4 0 0 k 이 떨어진 시추선이다본래목적은이이지 않는 이지 카르텔이밀스폼접선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시추선에서 5 0 0 m 떨어진 곳에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첩보에 따르면 녀석들이 대형 컨테이너를 패서 시추선으로 옮긴다는 건. 시추선 꼭대기에 컨테이너가 있다 이게 미사일로 추정된다 원포원, 아르가스테니엄 그리고 쉐도우 컴퍼니가 포터팀 세 부대를 이끌고 두 목표를 동시에 타격한다 로스트팀은 그 배를 공격하고, 그레이브즈와 서프, 알레한도로는 시추선을 확보하고 미사일을 해제한다. 저는 신속하게 처리해 현장에 있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도록. 시추선이다! 너와! 확인! 체조원장투 먼저 침투! 승선에서 적을 제압하고 미사일을 해체한다! 거짓말이면! 확보하려, 나간다. 알겠다. 쉐도원 남동쪽 계단로 간다. 저희 오른쪽! 얼클리가! 2층 확보하려. 라자, 도우템메인으로 간다. 위에 대로 신호를 미사일을 쏘려 한다. 초기 단계야. 아직 시간 있어. 알린다 새도호 해! 미사일 제게 소프 계단으로 측면으로! 배에 있나 보건요 액절 사항 발생 미사일이 장전됐다 그리고 제어장치는 배에 있는 것 같다 명령대로 진행해 발사를 막아 아이안드로는 계속 소방을 출시해 나랑 소프를 데려 간다 내가 어호하겠다소 우리 걸어 소프 장치가 있을거야 됐어! 물렀어? 여기는 섀도우 1 함교 입구에 폭탄 설치했다 셋둘 하나 폭파! 섀도우 함교로 이동한다! 이동! 가 데리고! 앞차서 소파 폭도로 가어호한다 2층 위에 있나? 그래 소파, 다음 복도. 계속 간다 여기는 섀도우 1, 2층 가판으로 이동한다 저기다! 소파, 복도로 가서 측면을 누려 클리어 클리어 복도 클리어 수리탄 이 새끼들 t 단으로가 k s 원현 k 함교로 이동 중이다 Sick. Sick. Sick. Sick. s 대어장치다 확인한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런 시 해체가 안돼 왜? 늦었어 취소 코드는 없나? 없어 그건 이미 물 건너갔다고 골든에글 액초얼 여기는 섀도우 1 미사일 추진단계 진입 연속가진행됩다 명령은? 확인했다 섀도우 해체가 불가능하면 터트려 알겠다 액초얼 대기하라 소프, 제어장치를 사용해 이건 같이 해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고, 알았나? 돌이서 해야 될 소프 한번 해보자고 액철, 연결 완료, 명령하라 델코드 입력하고, 미사일을 터뜨려, 당장 델코드가 뭐야? 발사후 폭발 미사일로 시추선을 파괴한다 시발 터기 섀도우랑 알레한도로가 있잖아 전대원 당장 시추선에서 나와 반복하다, 당장 이동해 맞아, 남은 시간은 분 잡힌 이동한다 좋아, 소파 장치를 사용해! 먼저 진단모드를 켜. 인정을 우회해야 한다. 소파 클리어랑 모드 켤 동시에 눌러. 됐어. 잠깐, 이 기단 뭐야? 고급 기술 같은 거지. 좋아! 두 번째 줄 첫째 칸의 마지막 숫자를 알아야 돼. 시다 찰리. 잘했어. 뉴 올리어스가 목표야. 무조건 막아야 돼. 목표가 갱신됐다. 실행 버튼을 눌러. 그럼 결과를 확인해보자고. 시작한다. 전대원, 폭발에 대비하라. 미사이 터 멀쩡하지? 골드리글 액치얼 여기는 쉐도우 원. 성공이다. 미사일과 신체선 모두 파괴됐다 아주 좋아. 쉐도우 1 잘했다. 이제 다들 귀환하도록 저, 거스트 역시 믿을만하군 알겠다 액츄얼 다들 귀환하자고